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고요 지금 저는 도마치제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또 바빠가지고 영상을좀못 올렸었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 을 찍게 되니까 좀 마음이 또 두근두근합니다 자, 오늘은 친구들이랑 도마치제에 가서 약간 살살 와인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가는 길은 포천 초반 어 37번이었나 39번이었나 아무튼 그 포천에 뚫린 그 도로를 타고 그 인셉션 같이 생긴 그 도로를 타고 쭉 가가지고 도평선거리를 지나서 대군계곡 위쪽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시즌이 되고는 거의 도마치는 에 이번 시즌에 또 이제 지금 처음 가죠 처음 가는 마음으로 좀 두근두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간만에 또이 오토바이를 코너를 타러 가고 이 아침 시간에 남자에다 출근하는 시간에 저는 놀러가는 마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출근길에 차는 역시 언제 어디서든 되게 많네요 어 한강대교 출근길에 한강대교라니 아 안녕하세요 우리 일단 주차, 저, 주요부터 합시다. 와, 오늘 날씨가 대박인데요? 근데 약간 미세먼지는 살짝 있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 하이바 땅다르고안 닦았네. 완전 더러워요, 지금. <웃음> 아, 그때. 나형 아, 진짜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가다가 벌레를 한 마리 쳤거든요? 근데. 어깨 에 알이 엄청 터져 있는 거예요. 알이 초록색으로. 와, 와 진짜 그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때. 솔직히 못 만지겠더라고요. 너무 징그러워가지고. 그래서 친구한테 떼달라했죠. 아고속도아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차가 조금 많네요 오늘은. 나들이 가는 차들인까 <웃음> 조심하세요. <웃음> 인셉션이다, 인셉션. <웃음> 멋있다. 고고 여기는 세월이 계속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여기 2년 전에 처음 왔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. 도착 진짜 오랜만이네 <웃음> 자 여기를 다리를 여기를 딱 지나면은 이제 도마치제에 어필이 딱 나옵니다 어필 일단 슬슬 가볼게요 저이 페인트들을 밟고 바퀴가 계속 슬립이 나가지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뭘 타지를 못하겠네요 이 페인트를 제가 타이어 노면 언도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까지 밟아버리니까 타이어가 슬립이 좀 많이 나네요 내려가서 돈가스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. 또 도마치제는 돈가스가 겁나게 맛있어요. 그 밑에 돈가스집 할머니가 겁나게 그 돈가스 잘하십니다. 그래서 도마치제 오시면 이 맛집 돈가스, 우리 열무국수도 맛있고요. 그래서 거기 맛집은 꼭 한번 들려서 그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. <목소리> 갑니다. 와, 음. 아, 아, 돈가스 진짜 개맛있어.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대박, 대박. 가자, 복귀길이다. 와, 여기도. 정치 대박이야. 오케이. <웃음> 아, 졸라 위험한데 여기? 와, 진짜 대박이잖아. 끝났습니다 아무 무탄하게 깔끔하게 서울로 복귀 완료했습니다 오늘 탔던 도마는 생각보다 지금 어 날씨 노면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아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뭐 영상에서 는 크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엄청 시계 한번 털렸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되게 무거운 상태로 운행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도마치제 그 도로에 크랙 난 것들 부터 조금 전체적인 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이점 항상 유의해 두시고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 h a n you.